경로는 일단은 공도를 타고 노량진을 지나서 노량진에서 자전거도로를 타고 성수동으로 가는 겁니다 1차 루트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 두바퀴입니다 <웃음> 김치 맛좀 봐볼래? 우와! 진짜 맛있겠다 완전 잘 익었어 데 어때? 완전 흐린응 맛있지? 맛있어? 대답을 해라 잘 먹을게 어 <웃음> 김치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출발합니다! 도우! 가방이 가벼워졌네요. 이샤 하시는 중이에요. 다 같이 인라인을 타네요 미래의 자린이들이랄까 큰 바퀴 타봐 중독될거야할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있어 어. <목소리> <됐다>. <목소리> 보람차냐? <목소리> 이제 보람회를 관통해서 농심 신나면 아이고. <목소리> 신난답니다 너무 기다리는 툴박키이에 이쪽으로 가면 수산시장이 있어요 와우 신호빨! 달려 달려! 오 택시 칼치기 해야 되는데. 맞는데. <웃음> 하 둘, 둘. 고장났어? 근데 그래, 급할 거 없으니 끌고 하지 마. 와, 순대를 산으로 쌓아놨네. 못먹어보고 오네 지금 우리 어디가요? 시청이요? 아 햇빛에 눈뽕 맞으면 가네요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가요 아 내려가는 길은 신나겠지? 그쪽입니까? 예쁘네 어서와! 참깨천이야!